탠디 베스입니다. 자 방금 보신 거 이테라 외장 하드예요. 저기다가 이전 생방송 다 넣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 영상 하나 만들려고 둔 거거든요. 와 벌써 1년이네. 베스 진짜 반성해라와 이게 예. 아무튼 1년이나 지났잖아요. 원래 트위치 이벤트 건으로 편집 중이었는데 못뭐 쏘는 척하면서 잘 쏘네. 와이 3킬. 이게 <웃음> <얘> 뭐임? <웃음> 큰타가 와서 날먹컨텐츠를 올리려고 꺼냈습니다. 이전에 제가 프로젝트에 재밌는 부분들을 정리해놔서 분명 이게 날먹컨텐츠일텐데 근데 아무래도 이테라짜리 용량이니까 좀 걸릴거거든요? 그쵸? 오 와우 지금겠네 진짜... 아 진짜... 이래서 정리를 또 했습니다. 한번더 일일이 낱개로 하나하나 다 열어가지고 분류 또 했어요. 이게 날먹 컨텐츠 맞아요 진짜? 아 진짜 네. 랭크 어? 뭐야? 잠깐요. 됬니? 아! 타지 마세요. 안 되는 사는 게 아니야. 만약에. 아, 아, 아, 씨, 랭크! 어. <목소리> 와, 대박지 이거 이거 가 가치 베블로! 이거 가치 베 이거 가치 이거 불러. 이런건같이 부르기 해서 안이 어? 가치 아, 야 이거 <목소리> 어치이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와 덱스 <웃음> 보다래. <for that> <웃음> <웃음> 어. 좀. 아 저렇게 하시네 진짜. 나갈래 안 할래? 방송에서 더 심한 말 하기 전에 a 나 a g i 요 Hey, I'm alright. 저..저 스카웃 우리 We didn't change my domain. And then. 진유 n you die t 오 예아! 하 결국 죽었어 아 너무 아까워 음이 야! 제발 이거 이거 해내야 돼 해내야 돼들어가 헤비야 오케이, okay. 아니 메디가 나도 실점 줘. 어, 성공 난 점령을 할 것이다. 아이디어의 수복을 위해 <웃음> 죽어라, 제발 아싸, 죽었다. 아, 죽어. 우리 팀 맨지오 매딩 매님딩님와바키나 관통 착당했어 메딩님 우리 <웃음> <웃음> 와동그 What happened to my aim <웃음> 와 어, oh, 때미. <웃음> 아, 쓰켰네 제가 여기서 은폐를 푼는게 아니었는데. 빵빵, <웃음> 야 베데, 야야. Hey spy, spy, spy. G D G, spy 뒤바요. 멍청아 <웃음> 아, 아, 아, 아. 아 미치겠다. <웃음> 또 투명이네. 아. 아 진짜 <웃음> 피해지롱 꼬아? 꼬아 꼬아 꼬아 꼬아 꼬아 미안해 꼬았구나 내 잘못했어 <웃음> 난 정이지롱 야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힐해 제발 그냥 드릴리미요 빨리 <웃음> <웃음> 피가 스파이 잡아 스파이 잡아 스파이 잡아 스파이 잡아 <웃음> 기지까지 왔어. 아니 잡아, 아 잠깐만 제발 아니야, 제발 제발 아니야, 제발 아니야, 제발 아니야. 제발. 아니야. 누구 죽었는데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<웃음> 쓰레기? <웃음> 아디 아! 아! <웃음> 야 대집을! <대제벌. 웃음> <웃음> 안돼! 아니 왜랭크가 여기서 터지냐 또 하!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 백스텝당있어 뒤에 있는지 몰랐는데야 야, 기 스파이야! 메딕, 히스 스파이! <웃음> 어. 누가 자꾸 스카우트었아 <웃음> 방송만 바뀌어요. 그거 저거 제 화면도 바꾸고 싶은데 안 들어. 뭐야 이거 무슨? 그러니까 나도 그말 하고 싶었어. 이거에 왜 죽어야 되지? <웃음> 아 저기 시 대받아는데 어떻게 바피가 들어와? 소도쿠잉. <웃음> 아 지금 쓰레아아아 아. 아, 아. 아! 아니 이상하다? 저쪽 쓰레기인데? 아니 이상하다? 야, 나어 뭐야, 뭐야. 지진가도 깨졌어. 깨졌어.